다섯 가지 맛을 먹어본다는 게 옛날에는 진짜 없었거든 근데 진짜 세상 많이 좋아졌다 안녕하세요 오늘 먹을 치킨은 순살만 공격 다섯 가지 맛인데 뭐 V3, V5, 그리고 V메가 군데 그게 차이점이 한 마리냐? 1.5마리냐? 두 마리냐?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게 순살만 공격이잖아요 그래서 다 순살이네 음. 아 이게 전체적으로 소스가 막 엄청 많이 뿌려져있지가 않아서 뭔가 후라이드에 살짝 소스 뿌린 느낌 깐풍기? 그 간장 치킨 맛이 아니라 그 나두육 느낌의 치킨 맛? 그 파리바게뜨 제품 보면 hmr 이라는 냉동 제품이 있어요 딱그 소스 맛이랑 좀 비슷해요 아, 먹어보셨던 분은 아 이런 맛이구나 대충 아실것 같아요 자 이제 세 번째 파닭 돼지갈비 시켰을 때 양파소스, 참소스라고 있거든요 그런 맛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살짝 참참미가 돌면서 파채소스 맛 <웃음> 파채소스 <웃음> 그거 진짜 유용해요 나중에 치킨 남았을 때 파채소스 하나 사서 이렇게 파 썰어가지고 먹으면 은 그럼 다른 치킨 되는 거야 파가 안 매워요 <웃음> 이거는 신메뉴로 나왔다고 한 레드빌 음, 이건 매콤하다. 이건 거의 닭강정 소스랑 매우 흡사한 것 같아요. 음. 짭조름하니, 달콤하고. 고추블링, 얘도 신메뉴로 나왔어요. 이 친구 두 개가 신메뉴. 이 말린 고추가, 이 고추가 붙어 있는데, 이 고추가 맛을 딱, 오! 썰은 고추됐어요 썰은 고추. 짜로 구독 좋아요. 다섯 개 중에 이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. 두뻑 찍어서 okay. 음 확실히 순살은 술술 들어가는. 구독, c 스 음. 여기가 생각보다 고기가 튼실하게, 실하게 들어있어요. 튀김옷으로 과하게 만든 게 아니라, 안에 있는 살이 굉장히 많아요. 이게 두 마리 정도의 양이래요. 엄청 많은 거예요, 진짜. 꿀조합, 꿀조합, 꿀조합. 이거야말로 자갈이코 치즈밥 먹기 제일 최적화된. 여기다 뜨거운 물 묻고 치즈만 넣으면 더 빨리 맛있게. 헉. 남은 감자로 꼭 해주세요 한잔더한병더 아니 한캔더 다들 손톱 조심하세요 호호. 와, 진짜, 여름에는 진짜 맥주 없이 어떻게 살지? 어, 아, 마늘 매운 거 잘못 먹었어. 음? 소스 싹 쓰리. 네, 베스트. 매우니까, 이만큼. 원래 푹 찍어 먹는데. 음. 내가 좋아하는 소스 맞아. 그 옛날 맛. 뭔가 시셔 주기. 제가 아직 미숙하고 영상도 많이 못 올라왔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빨리 봐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. 진짜 감동. 감사합니다. <웃음> 자, 오늘도 맛있게 먹었어요. 얘는 어, 어니언 크림인데 단맛이 있어요. 그 양파의 매운맛도 없어요. 다 젖어 있어 가지고 먹기 엄청 편했거든요. 그리고 얘는 그 조금 폰즈 소스 느낌이 났고 간장 베이스도 나. 간장 베이스에 폰즈 느낌. 빠리바게뜨 그 느낌이 살짝 있고. 그래도 정육점에 파채소스. 응, 파채소스. 그맛 났고. 아. 그리고 얘 매콤해요. 진짜. 달달한데 매콤해. 너무 맛있는데 매콤해요. 그래서 매운 거잘 드시는 분 맛있게 드실 것 같아. 그리고 얘는 고추의 향이 오는데 달콤하니 뭔가 너무 제 스타일이었어요. 얘는 그냥딱 햄버거집에 파는 감자튀김이 다섯 가지 맛을 먹어본다는 게 옛날에는 진짜 없었거든 근데 진짜 세상 많이 좋아졌다 그래서 나중에 나는 단품을 하나 시킨다 하면 난 이거 하나로 시킬 것 같아요 오늘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안녕